성희야, 고맙다. 고마워요. 살아서 다행입니다. 어떻게 할까요? 진행시켜. 저녁이야. <목소리도> 아 밥은 안 먹었어. <목소리도> <It 목소리도> 여기 찾아올 걸 아마 명품 보다 안돼는거패 아버지 할머니